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저도 새로운 싱글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싱글은 제주소년 박경환 선배님과 함께 준비한 흰눈이 내려와 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풋풋하고 설레이던 겨울이 떠오르실 거예요 흰눈이 내려와는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흰눈이 내려와와 함께 설레는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